메리 크리스마스, 아 험만님들 안녕하세요. 레이라, 시민디입니다. <웃음> <씨>, <웃음>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옷을 복장만 보셔도 원가님들과 크리스마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확히 뭘할 건지는 PD님한테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웃음> 잠시만요. 저도 저랑 민디님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레이라님은 민디.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오, 아, 제가요? 우리 그 무바이를 막내기님이 민지님을 상대할 거예요. 아, 아 또제 막내기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하시죠. 정말요? <웃음> 게임 잘 알이신가요? <웃음> 엄청난 게임 다라이죠. 지금 이맵 사이에는 두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찾아서 눈싸움을 마음껏 버리면 됩니다. 눈싸움하자. 오호, <웃음> <어허>, 빨리. <웃음> 어디 어 찾았다 찾았다 <목소리> 찾찾왜 나는 못어 빨리 누우세요 눈을 던져봐요 어? 눈을 던져봐요 어디 있어? 아, 뭐야 찾을 아찾찾 맞아라 살려줘 아아아 어디다 가지마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목소리> <목소리> 되게 비굴하게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어디가 가지마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막내님왜 아, 네. 이렇게 못해요? 도와줘! <웃음> 민디님 대신 막내님을 뭔가 응원해야 될것 같잖아요? 이겼어! <웃음> <웃음> <웃음> <잊었어. 웃음> 마지막 그 타격을 입힌 모험가님한테 또 포인트가 올라가거든요? 아. 막내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웃음> <웃음>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언제 오세요? 저는 저 참... 지금 찾고 있어요, 민진이. 아, 진짜, 아, 여기 재밌었다니까. 맵을 약간 어. 구경을 하, 보여드리는 그런. 어, 왔다, 왔다. 나 얼음상도 깼다. 오, 다 음, 오. 나또 맞았어. 근데 여유로워. 한판봐줄까 한 <웃음> 그러니까, 나, 나. 어. 나. 한판봐줄까 어? 어림도 없지. 이거 다 먹어라. 우와. 먹어라. 우와. 먹어라. <웃음> <웃음> <근데>. 먹어라. 정신 차려. 어쩌려나요? 정신차려! <웃음>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쿠폰이! 쿠폰코드는 짜짠 든든한 시앗민디님 덕분에 쿠폰코드를 일부분 얻었는데요 이렇게 끝내기 조금 아쉬우니까 일단 어? 모바일에 선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우사의 쌍둥이 언니인 매구를 한번 모바일에서 보고 <웃음>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오, 되게 언니는 좀더 옷이 주렁주렁 뭔가 더 많이 달려있고 좀더 언니지만 뭔가 잔망스럽지 않나요? 저이 의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저도요 그래서 바로 샀잖아요 이거 <웃음> 아, 그러면 이거 아. 스킬... 어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웃음> 저는 하나하나 보면은 방금 어, 음. 여유도 여유도 튀어나왔고요 음. 꼬리도 계속 나오고요 어, 아, 근데 네. 레이라님 이거 이렇게 계속 플레이하다 보니까 음. 저 빨리 메고가.. 홀린 메고가 빨리 검은 사막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본 모험가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그 연회에서 메고를 보셨던 다른 PC 모험가님들이 어, 빨리 메고가 PC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레이라님도 우사 기대되시잖아요 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저희 바로 검은 사막 PC로 넘어가서 우사 즐겨보러 가볼까요? 네 그럼 우사를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이번에는 우리 레이라님이 검은사막 PC에서 미션을 진행해서 쿠폰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웃음> 왜 나왔냐면요 <웃음> 제가 좋은 장소를 알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곳이 있나요? 약간 이런데... 어, 괜찮잖아 이런데? 여기그 구석 탱니 구석 탱니 근데 이런데 그냥 집어나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이거 왜 내가 어렵게 하려 그러는 거지 지금? 무겁아. <웃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된다니까. 나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니까요. 러 이게 좀 웃기네. 여기 들어가서. 아 여기 여기 여기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친구들이랑 앉아있나 보지? 네, 네. 친구들이랑 앉아있어요 태랭 앉아있는 친구들 모바일이랑 혹시 맵이 비슷한가요? 아까 비슷한 거같았는데 그런 건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뭐라고 하지? 바로 찾을 거 같은데? 오! 친구 친구! 그쪽 친구!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바로 어. 싹 어. 싹다 죽었어 아니야 올라가지, 아니야, 올라가지, 아니야. 올라가지 아니야. 마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지 알겠어,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빨간 어디 왜 나와? 어디야? 어, 너, 저 나왔구나. <웃음> 아, 바로 찾았어. <웃음> <웃음> 아, 역시. 네, 역시. 아이, 음, 아, 이들 오사. 없었다. 도술 부린다. 나 출근할래. 와. 완전 재밌죠? 완전. 아니, 이게. 와, 대박. 대박. 짱이죠, 짱이죠. 아니,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 맞네요 매거 같은 경우는 스킬이 엄청 화려하고 조금 더 속도감이 있는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우산은 조금 더 여유로워요 모바일에 얼른 나왔으면 좋겠죠 진짜 근데 우리 모바일에서도 모험가님들이 지금 우사만 지금 막 버티고 기다리고 있겠다 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저희 시즌 서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딱 우사 클래스 캐릭터 생성해가지고 인, 음. 시즌 서버 인게임 들어가자마자 앞에 우사만 잔뜩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태양의 전장을 할때 보면은 모험가 분들이 이게 매스 v 피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매구 행진 <웃음> 주 클래스를 안 하셨어도 맛보기로라도 이렇게 그런 데서 좀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너무 설렌다. <웃음>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웃음> 마지막 미션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 미션은요? 마지막 남은 내장 이프 번호는 이제 리를 꾸미는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책임? 트리 같은 저니까 인간 트리 저겁니까? <웃음> 저거예요? 저것이 트리니까 마음에 <웃음> <맘에> 들지 않아. <웃음> 멋진 트리입니다. 트리는 말을 할수 없잖아요. <웃음> <웃음> 대화 금지 <좀 웃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게 검상맨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되게 진짜 힘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모험가님들 그렇게 직접 한번한번뵐수 있고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게 맞아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음... <웃음> 나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됐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웃음> 괜찮을 대박이야 나 아까 되게 귀여운 거 발견했는데 목에다 못 걸겠지 이거는? 입에 물어주세요. 레이라님, 제가 이 사람 말 못하게 입에 물려놨어요. <웃음> <웃음> 마이크가 있는 게 무색한데요? <웃음> 나, 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웃음> 에이드님은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아, 에이드님은 제가 에이드님 대신 말해볼게요. 에이드님 아마 제주도 간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소통? 아, 그있었죠둘다 아니시래요. 아, 맞아요. 그치, 맞겠지. 어. 나 죽는 거 아니지? <웃음> 어! 야, 무서워, 조금. 어! 어! 오! 오! <웃음> 이렇게... 네이아님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간만에 되게 재밌었고요 <웃음>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또 저는 직접 온라인을 즐겨보는 계기가 됐고 민디님 같은 경우는 검사 모바일을 즐겨보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마무리를 하면서 하늘 모험가님들께 또 즐거움 그리고 행복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민디님은요? 네 그래서 레이라님이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한 듯이 전부 다 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언가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건강 다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크리스마스에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검사 하세요 에이드님도 해주세요 쿠폰! 네꼭 받아가시고요 또 내년에도 저희 검은사마 그리고 검은사 모바일 함께 모험을 떠날 테니까 모험가님 안전벨트꼭 매시고 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매구랑 우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도 했겠죠?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모험가님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